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현재 비밀의 여자는 쓰레기 악당 주에라와 남유진을 혼내줄 사람이 안 보입니다. 모두 그들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있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오세린 마저 죄 없는 정겨울 가족을 괴롭히고 있음에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의외의 인물이 주에라와 남유진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남유진의 큰아버지인 남지석입니다. 남지석은 남유진 가족 중에 몇안 되는 정겨울의 든든한 지원자이죠. 남지석은 우연히 남유진의 방에 들어갔다가 남유진이 주애라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남유진은 프랑스에서의 인사법이라며 급하게 둘러대고는 자리를 떠났죠. 남지석은 현재 7살의 지능상태이라서 남유진과 주애라가 불륜이다라는 생각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두 사람이 매우 친하다는 정도는 인식했겠죠. 또한 호기심으로 남유진과 주애라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지석의 활약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영대 18화에서는 남지석이 남유진에게 배웠다며 정겨울에게 스킨십을할 텐데요. 정겨울은 당연히 놀라겠죠. 이때 남지석은 정겨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아 이게 프랑스식 인사래. 유진이가 주애라 실장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요. 정겨울은 너무 놀라겠죠. 그리고 침착하게 생각해볼 것입니다. 과거에주애라의 수상한 행동들까지도요. 정겨울은 괜한 오해를 했다고 자책했었지만 그 의심들은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겨울은 이제 cctv까지 설치하며 남유진과 주애라의 관계를 파헤쳐 볼 텐데요. 현재 겨울이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녀를 도와줘야 합니다. 침착하고 똑똑하며 언제나 겨울이를 위해서라면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죠. 바로 오빠인 정영준입니다. 현재는 의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준비는 정영준이 맡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의 방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외부인 정영준이 집안에 들어온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결국 집에 있는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줘야 합니다. 남유진 집안에서 언제나 겨울이를 아끼고 챙겨줬던 사람 바로 남지석 입니다. 겨울이는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우선은 최소한의 도움만을 받을 것입니다. 남지석은 이런 과정에서 주애라와 남유진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될 테고 두 사람이 불륜사이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인물입니다. 특히 남지석은 아버지 남만중에게 남유진과 주애라의 애정행각을 말해줄것 같습니다. 남유진 주애라 이두 쓰레기 악당의 몰락은 남지석의 용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지석이 어떻게 활약할 것으로 보시나요? 남지석과 정겨울이 남유진 주애라를 확실하게 감옥에 보내길 원하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